지금 시간이 이제 4시가 다 됐는데 이 앞에 몰이 있다고 해서 몰 네, 몰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할게 있을까 싶긴 하지만 간 김에 이제 커피라도 좀 사오려고 나왔습니다 아, 저희가 또 인도네시아가 처음이라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나시고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나시고랭 항상 그 약간 그림으로만 보고 직접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내일 뭔가 이렇게 기회가 되면 은 나시고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스타벅스도 파네요? <웃음> 매당왕으로 갑시다 일단 어느 나라에 가든 이 스포츠 매장 신발 매장은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신발이나 이런 거는 해외 다니다 보면 예쁜 거 되게 많더라고요 어야 한세 신발이다 시그니처 신발 커피는 아무래도 스타벅스죠 <웃음> 이 세상 어딜 가든 스타벅스는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빅터페인이 <목소리> 있을까? 오케이 저는 빅터페인 아세잔 아, 그래도 빅터페인 한잔아그렇습니다 사도 <목소리> 내가 쓸 일이 없겠지? <웃음> 그냥 터러 너무 많아 그래도 이뻐 내건 <웃음> 디카페인이에요 어디 인도네시아의 디카페인 맛을 한번 볼까? 아주 좋군요 아주 좋아 어제 직원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같이 가자 해가지고 <웃음> 지금 가고 있는데 가면서 또 이렇게 포답도 보고 도착해서 밥도 먹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불렀으니 제가 또 사줘야죠 저는 제가 불렀으면 저는 제가 좀 보답해 주는 편이에요 저번에도 일본 갔을 때도 이제 동키 호텔 가는데 혼자 가입해서 스태프 4명을 데려가가지고 사줬거든요 그때 그때 처음으로 일본에서 먹었지 와규? 와규를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든든하게 먹고 나왔었죠 아, 가족 한톡방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루아커피를 사려고 <웃음> 뭐 저희 부리똥으로도 충분히 할수있는 <웃음> <웃음> 저희 누나 가까 부리똥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라 하는데 근데 저도 루아코피를 먹은 적이 없어서 이제 고양이에 모으로한 커피라고 하는데 솔직히 커피를 안 먹어서 그냥 아버지의 명을 따라 사가는 거지만 잘 찾아봐서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죄송해요 불리똥은좀 공감이에요 이건 어떻게 먹는 거지? 아 이것도 똑같네 똑같은 거 아닌가? 왜 아빠는 워커피에서 사오랬을까? <목소리> 오, 뭐가 들갔다오늘 <같은> <목소리> 내가 산다. 맛있다. 맛있다. 설로 저희, 저희 수영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오늘 송식 네, 형의 수영을 맡게 될 네, 수영선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디서 수영을 배우지 않았어요 아, 저는 아, 성, 아니, 성, 근데 그렇게 잘해요? 저생존수영법입니다 너무 잘하던데?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손파를 못하겠어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네저 이거밖에 못합니다 전 그걸 못 이게 생존 수영 아닌가요? <웃음> 아, 이번에 하면 저와, 저와 수경을 마치고 오신, 어? 예. 음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 자. 음. 음. 음. 음. 근데 저는 음할 때, 네. 숨을 뱉어야 돼요? 음,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웃음> 음, 파할 때, 파면서 같이 마시면서 봐야 돼요. 같이 마시면서? 네. 아, 귀엽 <웃음> 근데 시 그, 어렵네. 근데 그것만 따지면 되겠어. 전 시선을 어디가 다르거든요. 시선은 어디였어요? 저는 가는 방향에만 시선을 줘요. 발은 발은 제트 그 네. 보트처럼 아. <웃음> 무한함. 아 어깨 <웃음> 어깨 팔은 힘껏 힘껏 앞으로 가겠다는 앞으로 가겠다는. 아 근데 저또 또 궁금한 게 네. 이게 네. 팔이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졌습니다 아저어요 이렇게 <웃음> 저는 이렇게 젖어. 아, 안 보이지만 이게 더어요 이렇게 물발이 아, <웃음> 물발 근데 걷는 것보다 앞으로 뻗어나갈 때 이렇게 아, 뻗는 게좀더 네. 중요하다?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이렇게 쭉쭉 뻗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네 뻗어요 얘는 뭔가 하하렇이러는데 하, 나는 이런이러는이 같아 이렇게. 이면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네. 조심합니다, 이렇게. 하하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입게 이렇게. 이렇게. 열어. 게이렇 열어, 바닥 아, 열어! 발 놀고 있어! 발 쳐! 발! 발! 발 저어라고! <웃음> 발을 신... 발을 막 져요! 나이 고 있었어요 네. 진짜 삐칠듯이라니 이게 동아리 주울때까지 갑시다 벗고! 발 쳐. 좋아! 뭐 앞으로 나가든지 뭐하는 거야! 문 열어! 라발 쳐! 발이 놀잖아 <웃음> 앞으로! 나와봐! 아, 나와봐! 이거 봐. 자, 발을 신나게 저 앞으로 가. 놀면 안 돼. 발 저어. 발 놀아. 발놀자아 빨리 가. 아, 내가 끄는게더 빠르게. 겠발 아, 아. 아, 아. 아무리 이렇게 저어도 앞으로 잘안 가요. 방배할 때처럼. 어, 방배할 때처럼. 내려주고, 내려주고, 쭉 이완시키잖아요. 그 어. 느낌으로 물을 가르는 거야, 요아 아. 방리쭉 찢어주고, 반대쭉 찢어주고, 찢어주고, 찢어주고. 자. 자. 아니, 무슨. 무슨 빼빼빼빼 <웃음> 돌려, 돌려. 공이 계속 돌려. 돌아, 돌아가야 돼. 아, 돌아가야 돼. 우 어, 태평양 한가운데야. 저기지 다행히 있어. 아, 힘들어. <웃음> 제게 정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게 정석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잘하니까. 네. 예. 나 아, 살려주세요, 이제. 어디가, 어디가? 아, 살려줘, 어디가.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어디가, 일로 와. 아! 어디가, 어디가, 아. 어디가. 아! 어디가. 아, 이거 전신 운동이에요. 아. 아.